평란 아침, 이글 선생은 오늘도 야바위 훈련을 쉬지 않는다. 한편 행복이는 밤을 새며 원리를 찾고 있는데 4652, 4653, 4654후몇 번을 세어봐도 원리는 보이지 않아 졸린 데다 치아가 흐릿해져 참고 또 참던 행복이는 결국 나이 더워. 야바위장 데려다 행복이 쓰러지겠어. 탈출할 거야. 거실을 뛰쳐나가는 행복이를 비글 선생은 목격하고 뭐야, 벌써 포기하는 게야? 그, 그게. 아무리 찾아도 원리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음,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 헥? 그게. 이 엄난한 야바위판에서 믿음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난 너에게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어 넌 이유야 어쨌든 원리를 찾다 패배자처럼 도망가려 하고 있고 대고 에서 네가 야바위장이 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빠를 한번 생각해보라 I, I... 맞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털이 눈을 자꾸 찔러 시야가 흐릿해져요. 바람도 새겹 미용실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미용실에 도착한 행복이 가위질을 받으며 자신이 전날 본 원리 그림을 복귀해본다. 열 번을 넘게 사람들을 세웠어. 그때마다 6,232명 한 치의 오차도 없었는데. 그때 조금 전 비글 선생이 했던 말이 행복이에대리를 스친다. 자신감이 없군. 스스로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럼 혹시... 한편 비글 선생은 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 했어요 선생님 머리는 잘 시키고 안나와 아주 이쁘게 머리 잘랐구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답을 찾아냈어요 정답을? 네 선생님이 주신 그림 속엔 원리가 없어요 음, 이유는? 뭐인가? 제가 18시간 동안 10번을 넘게 그림 속의 사람들을 모두 세었는데 그때마다 6,232명이었어요. 숫자를 세는 동안 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 저를 혼내시면서 난 너에게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어. 라고 하셔서요. 그말 뜻은 원리를 찾아보라고만 했지. 원리가 있다고 말하진 안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요 그래서 원리는 없었다 이 말이라오? 네 음... 아주 똥멍청이는 아니군 좋아 이제 2단계 훈련을 하도록 하지 2단계요? 그래 야바의견이 갖춰야 할 능력 2단계 바로 귀를 열고 창력의 신이 되어라 일명 귀신 대기 미션 야바의견이 되기 위해선 시력 못지않게 정력도 발달되어야 해 눈은 순간적인 동작을 놓칠 수는 있지만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결국 눈과 귀 둘을 민첩하게 사용해야 최고의 야방의견이 될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비글 선생은 귀신되기 미션을 위한 시범을 보여주는데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